네 시장님 어, 어, 여기가 서울 지하철입니다. 그렇구나. 예. 어? 어. 시장입니다 어, 시장님이래. 오아오오오 <웃음> 오! <웃음> <웃음> 재밌는 친구들이구만.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 서울의 지하철을 제가 신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. 어... 시장님이시네네 반갑습니다. 아유, 자생기네 <웃음> 염색이 잘 먹었어. 그래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네, 네. 이 지하철 바닥이좀 튼튼해야 되고 인화성이 좀 없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야. 시장님 뭐 하세요? <웃음> 고릴라 형내했라 <용란 낼라. 웃음> 어. <웃음> 이상하게 동물원 같네. <웃음> 이번 정차 인력은 어. 시청 역입니다. 이제 내리셔야 됩니다. 어, 그래 출입문 닫습니다. 닫렸습니다 아, 그래요. 저기. 여기가 서울 지하철입니다. 깔끔하고만 다니그래 그래. 아이고! 아이고! 아. <웃음> 자. 네. 잠시 어. 안내,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깔창 단돈천원에 <Santa> <웃음> 모시고 있습니다. 당신 <웃음> 뭐야? 나가요. 이런 싸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. 괜찮아. 물건 하나 줘봐요 예예 아, 아, 네. 예, 예, 그러면 요 신발 좀 벗어보시죠 예, 신발을 진 내가 해드릴 테니까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요?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? 물개 쇼 하는데요 옴답 해야지 옴답 옴답 이상해 고릴라랑 다니고 싶네 난 물개 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, 희한하네 정시 하리세요 네, 네. 네. 물건 줘봐요. 예 여기 예. 있습니다. 예. 예. 예. 아유 아이, 물건이 좀 디자인이 이쁘지가 않네. 아 그러세요? 그럼 직접 골라보세요. 제가 골라드리겠습니다. 아, 아, 진짜. 예. 디자인이 중요한거라왜 이렇게 까치네요. 까 시장님 어떤걸로 네. 하시겠습니까? 요거 이쁘네 음. 이거 얼만가. 요 시중이 천원인데 음. 예, 싸게 해서 만원. 비싸네. 이만원 2만원. 싸네. 거저다 어, 거저다. 거저다 거저다. 잠깐만 잠깐만. 이 정가 천원짜리 2만원에 팔어 이 양반이! 자식아 없애지 마! 어! 자식아 나도 먹고는 사아야될거 아니야 이 자식아 총 내려놓지 못해! 주마! 응. 깔창 내려오! <웃음> 깔창... 조용히 깔창 내려놔 <웃음> 이제 구두주걱 안 보여! 이상하게 깔창이 무서워요 나는 구두주걱이 무서워 그러니까! 어? 어? 희한하네? 뭐 <웃음> 어. <웃음> 어. 지하철에 잡상인네 있어! 경찰 반탄자 으로 경찰 아 죄송합니다 경찰아 반수요 반수요 <웃음> 무슨 일이신가요? 그 지하철에 잡싸기는 웬말입니까? 이 사람 빨리 끌어내요 빨리! 왜 자꾸 물고 팔고 그래요? 내가 물말라고몇번 얘기했어 진짜? 이 사람 말을 안 들어. 청기 올려. 백개 내려! 청기 올리지 말고 백개 내리고 바지 내려. 남아파! 재수야겠어 재수야겠어. 이거 앞서요. 이거. 아니 앞아요그분 아, 네. 그러니까, 그래, 뭐예요? <웃음> 차력하는데요? 아, 지금들 하는 건가? 이상하게 차려 가고 싶네요. 아, 정신 네. 차려요! 네, 그럼 이 깔창 하나씩 받아보시죠. 네. 네, 받아서 한번 네. 신어보세요. 깔창 신어보세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하는데? 같이 해! 어, 지금, 지금, 다 관절력 어! 금 지금, 지금, 지금, 바보들아. 다음 역은 이번 역의 종착역인 청량리역입니다. 문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